안녕하세요, 주식의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시장이 좀 어렵고 힘든 어, 시장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산타 렐리를 기대했지만 뭐 산타 렐리는커녕 뭐 폭락을 맞은 그런 어, 주말이었고, 어 올해 주말도 뭐 그렇게 썩 기, 좋은 기분으로 보내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어, 우리가 시장에서 뭐 떠나 떠나 버린다면. 어, 또 그만큼 또 손실 입으신 분들은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어, 계속 어, 발은 담그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어, 시장이죠 어, 그래서 오늘은 어, 시장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 어,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와될 종목, 어, 그 업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삼성전자 어, 그리고 또 l g 엔솔 우리나라 시총 1위, 2위 기업이죠 삼성이 300조, l g 엔솔이 100조 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총 상위주의 개인들 또 대다수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나 또 반도체 관련주들에는 관심을 많이 두고 있지만 요 아래에 있는 요런 종목은 거의 관심을 못 받고 있죠 하지만 또 이런 종목이 아주 짭짤한 수익을 주면서 또 어려운 시장에서도 어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어 지금 이낙연 주가 좀 많이 좀어 하락을 했고 한동훈 관련 주가 어 그나마 좀어 선방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 테마 주는 속성상 이게 한번또 사이클을 타면은 뭐 두세 배 이게 너끈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원 상태로 이제 내려오죠 또 그리고 또 이름만 바꿔서 또 상승을 시킵니다 이게 또 누가 지지율이 또 올랐다 그러면 뭐 안철수가 됐든 또 누가 됐든 뭐김동현이가 됐든 이런 순환을 하면서 또 올라가는 어 그런 추세를 보이는 게 대표적인 정치 테마 주죠 그래서 시장에서 어 영원한 테마입니다 이 정치 테마주 그래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면서 봐야 되겠죠 어 그리고 섬유 가스 이두 개는 어 앞, 이 겨울이 앞, 아직 시간이 좀 어, 남아 있죠 아직 1월 말까지는 계속 추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이 추위 때 강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가장 잘 찍힙니다 이 가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3, 4, 어 4분기에 좋은 실적이 나오죠 그리고 또 어, 가스 같은 경우는 또 금리 인상 관련해서 또 가스 요금도 계속 이제 인상하는 추세죠. 그래서 올해만 제 기억으로도 지금 세번 인상을 했는데 앞으로 더 이제 인상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 더 꺾일지 더 갈지 지금도 어, 세 배에서 뭐 다섯 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흐름으로 갈지 한번 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섬유는 어, 또 대표적으로 어, 보통 그 확률적으로 보면 이제 겨울에 대부분 이제 상승하면서 어, 겨울이 이제 끝나갈쯤 되면 이제 꺾이죠. 어, 물론 이제 다른 가한 종목은 이제 가지만 어, 그래도 데, 어, 이 섬유주 한번 좀볼 필요가 있고 또 제약 관련주는 코로나 20년 어 3월 때만 해도 코로나 관련해서 가장 치고 올라갔었죠. 어, 무섭게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신분 같은 경우뭐 엄청나죠 수익률이. 하지만 그 뒤로 이제 나락을 겪으면서 2년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또 대표적인 또 경기 방어주죠. 그래서 한번 어이 겨울철, 겨울철 뭐 독감, 또 코로나, 또 돼지열병, AI, 뭐 조류독감 항상 겨울에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퍼지는 시기죠. 그래서 한 한번 좀 기울여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료주가 경기 방어주로 지금 뭐 치고 올라가는 종목 보시면 이제 오리온, 삼양, 오뚜기 어, 뭐, KTNG 계속 이제 흐름이 좋죠. 어, 이렇게 음식 료주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어, 큰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딴 종목에 비해서는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화장품주, 어, 지금 그 마스크 해제, 또 주, 중국, 또요 해제 관련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코로나가 앞으로 이제 어떤 전개를 또 보일지에 따라서, 뭐, 이, 어, 어떤 등락폭이 좀 어, 판가름이 날것 같습니다 요건 그리고 전 시간에 어, 요 했던 화장품 주기 때문에 요거는 전 동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주가 금리 인상 관련해서 또 좋은 흐름이죠 그리고 저 보험주는 또 고배당 주입니다 그래서 고배당 주인 또 은행 금융주 뭐 11월부터 계속 상승 추세죠 하지만 이제 어, 배당락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 관심을 이제 여기서는 어뭐 기울여야 될지 배당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락 전에 뭐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저점에서 산 분은 어 배당 차익도 없고 또뭐 기다리다 보면 또뭐 자기 또뭐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종목이 이제 보험 고배당 주고 그리고 카지노 주 계속 이제 좋습니다 아직 뭐안 꺾이고 가고 있죠 그래서 또 위드 코로나 하고 또 중국 관련해서 카지노주 외국인 카지노주 전용 카지노 아주 좋은 흐름이고 항공주도 11월 이후에 계속 지금 반등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런 관심 종목 한번 요에 설명을 드렸고 요 관련된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점치 닿는 중국 코로나 3주 새 2억 5천만 명이 이제 감염됐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해열제 검사 키트 부족사태가 지금 뭐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 또어 마스크 수요도 이제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 10배까지 웃돈을 주고도 이제 구하기 힘드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에서도 지금 원료의약품 구하지 못해서 지금 난리라는 그, 그런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어 제약 관련주들 한번 어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라든가 지금 어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한번 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어,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에서 한번 관심을 기울 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보험주 연초 대비 상승으로 방어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산타렐리에도 웃는 종목이 있다 보험주다 바로 그래서 이런 뉴스 어, 삼성하라생명 뭐 이런 어, 생명보험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 일본 관련해서도 또 은행 보험주 아주 좋다는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리오프닝 반갑다 어, 중국 리오프닝 반갑다 그래서 카지노 의료주 어, 상당히 좋다는 얘기 볼수록 매력이 넘친다 실적 개선이 뚜렷하다 또 중국 봉쇄 완화 화장품 여행 항공 카지노 주다 이 상승률 뭐 이런 38% 올랐다 카지노주 카지노주가 잭팟을 터뜨렸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GKL이 가장 좋죠 지금 파라다이스 두 번째로 상승 이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오리온 베트남법인 연매출 4천억 돌파 중국 리오포닝 오리온 뭐 이거 아주 뭐 역대 최대 실적 기대된다 분기 최대 실적 그래서 이 오리온은 특징이 있죠. 이담철권 회장이 중국 그 화교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계죠 이게 오리온이. 그래서 그리고 또 국내 매출보다 중국 매출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어, 또이 어, 오리온 같은 경우는 중국 봉쇄 관련해서 이제 가장 뭐 최대 수혜주죠. 그러다 보니까 오리온, 오리온홀딩스 다 좋습니다. 계속 어, 꺾이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리온 관련된, 또, 제가 관련, 또, 그리고, 어 또, 어, 라면 쪽에 삼양이나, 뭐, 오뚜기, 아주 좋은 흐름이죠. 어, 그리고 다음은, 어, 전기 가스 요금 단계적으로 내년에도 올리겠다. 해래서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앞으로 더 오른다. 또, 인상 불가피하다. 어, 그래서 다음 주, 어, 계획을 발표하겠다. 난방비 고지서 받기가 무섭다. 살 살바란 북극 한파에 어, 그렇다고 난방 안 하고 뭐살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이런 그또 가스 관련 주에 대해서 또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실 어, 요 종목들 한번 보시면 어, 먼저 금비 한동원 관련해서 뭐 가장 좋죠. 뭐 꺾이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장주죠 이게 금비가 그리고 영업무역홀딩스 섬유주입니다. 보시면은. 어 4% 오늘 상승을 했고 퍼를 보시면은 어, 요게 1배, 2배 수준에서 있었던 종목이죠. 이제 지금 상승하면서 퍼가 3배 수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22,000원을 벌죠. 주당. 그리고 금비 같은 경우는 이제 뭐기대로올르죠 아직은 이 실적 자체는 이제 적자입니다. 하지만 이 보시면은 이 700억이 안 되는 그 시가총액이었습니다. 낮은 시총에서 지금 1,000억원을 이제 돌파를 했죠. 그리고 UIL 어, 이 IT, 어, 핸드폰, 이제, 키, 키패드 업체죠. 요, 아주 좋습니다. 흐름이. 퍼 5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른 뭐, 전자 쪽, 뭐 흐름이 나쁘지만, UIL이, 어, 그래도, 어, 좋은 흐름이죠. 시가총액 보시면, 750억입니다. 요 중에 가장 낮죠. 그래서, 아주 뭐, 가볍게 움직이면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UIL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 어, 보험 쪽입니다. 오늘 소포 하락했고, 삼성생명, 삼성화재, 어 지금 뭐 계속 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 어, 얘도 어, 뭐보합이죠 어려운 시장에서 보합권이었고 시가총액은 이제 5조 그리고 삼성생명이 요중에는 가장 높습니다 시가총액 14조 8천억 그리고 휴메디익스 어, 코로나 관련 주죠 어, 제약주 중에 어, 그래도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가는 종목이죠 시가총액 2천억대 나와이비 금융투자 어, 관련 기업이죠. 금융 투자사죠. 보시면 이제 5% 상승했습니다. 어, 그리고 GKL 또 파라다이스 어, 아주 좋죠. 뭐 신고가를 쓰면서 가고 있다가 오늘 소포 어, 1% 정도 조정. 또 파라다이스도 1% 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조정 받을 받을 위치에 있었던 종목이죠. 그리고 농심 어, 이, 보시면 음식료 중에 오리온 농심 오리온 홀딩스 요 짝꿍이죠 홀딩스 같이 그리고 ktng 오뚜기 요 밑에 또 삼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음식료 주 아주 뭐몇개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색칠 된거 보시면은 그리고 어, hd 현대 고배당 주죠 중간배당을 주는 회사죠 요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은 5조 펄는 4배 수준입니다 얘도 지주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인을 받고 0.65배 수준 그리고 uil이 0.4 그리고 오리온이 0.45 그래서 어, 두개 기업이 이제 pbr로는 이제 예 다음 영업무역 다음으로 이제 어, 낮은 편이죠 그리고 어, cnc 라든가 애경 아우딘 화장품 대장주 어, 얘는 전 시간에 동영상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이글 어, 웰빙 전문 기업입니다 세계 최초 적외선 조리기 업체 어, 그리고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진출하려는 이제 움직임을 보이는 자이글이 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뭐 가스 쪽 서울가스가 소폭 하락했고 삼천리가 이제 2% 하락을 했습니다. 이두개 삼천리는 가스 중에 국내 도시가스 1위 기업이죠. 그리고 서울가스에 비해서는 보시면은 PBR이 어 PBR이 얘가 1.8 삼천리가 1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부채를 보시면 얘가 이제 조금 더 높죠. 삼천리가 그리고 시가총액은 서울가스가 2조, 얘가 1조 5천억입니다. 이 삼천리가.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종목들, 한번, 한번 위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몇개 종목, 여기에 있는 몇 개만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어, 먼저 영업부의 홀딩스입니다. 그럼 FNF 홀딩스가 뭐 상당히 잘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얘도, 어, 상당히 이제 흐름이 좋습니다. 얘도. 그리고 전에 있던 그 저항선 라인 때죠. 5만 7천원대를 돌파하면서, 어, 신고가를 쓴 모습이죠. 그리고 21선과는 조금 이격이 좀 많이 벌렸습니다. 아, 그리고 주체는, 어, 요렇게, 어, 기금이 꾸준히, 어, 이렇게, 어,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다음은 삼성생명입니다 아, 삼성전자가 뭐 이렇게 조, 그닥 좋지 못하지만 아 얘는 이제 7월부터 올 7월부터 뭐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죠 다음은 UIL 입니다 아, 보시면 뭐 꾸준히 뭐 성, 성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계단식 상승이라고 그러죠 이걸 뭐 천국의 계단이라고 불리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죠 어, 뭐 조정은 이렇게 뭐한달또 길게는 두 달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추세는 이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가고 있고 현재 뭐퍼 자체도 뭐제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이렇게 뭐 적은 거래량이죠. 다음 오리온입니다. 오리온도 11만원대 아주 뭐 뚫기 힘들었던 라인이죠. 뭐 이렇게 저항선 라인대를 돌파하는 종목이 크게 시세를 줍니다. 그래서 어, 뭐 오리온, 조처 어, 상당히 그리고 너무 이제 요번에한 7% 정도 급등을 했죠 갭으로 그래서 이제 조정을 살짝 이제 받는 모습이지만 어, 강하게 이제 밑에서 이렇게 밑꼬리가 이렇게 좀 달립니다 이렇게 어,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떠받치는 모습이죠 그리고 거래량은 역시 이제 10만 주죠 아까 이렇게 앞서 보였던 여 종목들 다 거래량이 10만 주가 안 되는 거래량입니다. 아, 그런 종목이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가고 있죠. 그만큼 개인들이 이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아, 다음은 휴메딕스입니다. 아, 지금 25,500원대에, 어, 요, 전에 있던 그 고점 라인 때를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어, 그리고, 어, 위에서 이제 조정을 좀 받지만, 한번 이제, 어, 밑꼬리를 계속 달면서, 어, 그, 26,000원대에서 계속 이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휴메딕스 거래량 역시 10만 주가 안 되는 거래량입니다. 하지만 저 보시면은 뭐계속 어, 추세적으로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어, 제약주 중에 이제 가장 좋죠. 그러면 어, 그리고 이제 주체를 보시면 어, 기금 요 외인이 조금 던졌고 어요 삼호나 투신 쪽 요쪽에서 좀 어,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다음은 나우아이비입니다. 아, 지금 9천 원대에 요 저항선 나이대를 돌파를 했죠. 그 뒤로 뭐 꺾이지 않고 뭐 20일과 너무 이격을 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등을 한 모습이죠 TKL 어, 입니다 카지노즈 중에 이제 가장 그 먼저 신고가로 치고 올라온 모습이죠 지금 보시면은 14,000원대에서 계속 상승했습니다 을 그리고 21선 자 보세요 21선 달때마다 어, 밑꼬리를 달면서 좀 받치는 모습이죠 어, 그리고 위에서 뭐 실적은 이제 찍히지 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8,000원대에서 더 이상 뭐 조금 상승 흐름이 좀 정체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가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지금 뭐 17만 원대에서 길게 이제 횡보를 했었죠 올 초에 아 그리고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뭐 2만 주, 어 9천 주, 만주가 안 되는 거래량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만주대 거의 이제 평균적으로 만주가 안 됩니다 거래량이 하지만 뭐 여기서 보시면은 뭐 어두배 정도 상승을 시켰죠 여기서 두배 이상을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간으로 보시면은 뭐 20년도부터 뭐 쉬지 않고 올랐죠 예, 이런 종목이 시장에서는 뭐 거의 관심이 없죠 예, 개인들이 하지만 요 야금야금 이제 오르는 거죠 모습은 아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예, 대주주 지분들이 다 높습니다 서울가스나 삼천리 같이 그래서 유통 물량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뭐, 이렇게 오, 상승 흐름을 보일 때는 이제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죠.